안녕하세요. 비지 비티의 미지입니다. 이번에 데이치크에서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이 출시됐어요. 그 중에서도 섀도우 팔레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섀도우는 99 팔레트로 오울 글리터 팔레트로 출시가 되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자태의 글리터로 데이지크가 글리터 섀도우로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글리터밤, 데즐링 글리터, 티어스 글리터로 세 가지 타입의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고! 데이지크 홀리데이 컬렉션은 단상자부터 눈을 자극했어요. 홀로그램의 단상자와 눈꽃 무늬의 디자인으로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도 글리터의 디자인으로 영롱한 섀도우의 느낌을 미리 볼수 있어요 구구 팔레트의 올 글리터로 밤 타입의 글리터밤, 프레스드 타입의 데즐링 글리터, 습식 타입의 티어스 글리터로 세 가지 텍스처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면 좋고요 글리터를 좋아하시는 까마귀 분들이라면 이건 꼭 겟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입자가 큰 글리터부터 은은하면서 영롱함을 담아낸 섀도우를 볼수 있는데요. 투명한 글리터부터 컬러 베리에이션이 적절하게 들어간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컬러 믹스로 사용해도 좋은 팔레트예요. 컬러들을 하나씩 올려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윈터 플라워 컬러는 밤 타입의 글리터로 화려한 펄을 볼수 있는데요. 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적고 촉촉하면서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지속력이 뛰어나요. 더구나 브러쉬가 아닌 손으로 톡톡 올려 바르면 글리터의 반짝임 연출이 더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밤 타입은 보통 오일리한 느낌이 많아서 눈 끼임이 있지만 오일감이 적절하게 들어 있어서 사용했을 때눈 끼임이 적었습니다. 입자가 크고 화이트와 핑크 바이올렛, 옐로우 컬러의 글리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위에 올릴 때는 양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이 화려하지 않고 투명한 글리터감이 올라와져서 영롱함을 연출해 주는 타입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컬러는 밤 타입으로 촉촉하면서 쫀쫀한 타입이에요. 입자가 큰 육각 글리터가 있어서 아홉 가지 컬러 중 입자가 제일 크고 화려한 타입입니다. 윈터플라워 글리터에 입자가 큰 타입의 육각 글리터가 들어간 베리에이션 글리터이고요. 손으로 톡톡 눈에 올려 바르는 게 좋은데 글리터의 입자가 크다보니 처음 바를 때 위치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눈 위에 올렸을 때 화려함과 영롱함을 함께 볼수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적당한 양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기본 베이스 컬러 위에 올려 사용할 때는 가운데 쪽에 살짝 올려 볼륨감과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연말에 포인트로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글리터입니다. 스노우볼 컬러는 매끈매끈한 느낌의 습식 타입의 글리터로 팔레트에서 봤을 때는 골드 컬러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컬러 테스트를 했을 때는 자글자글한 베이지 빛이 살짝 나는 실버 컬러의 글리터로 반짝이는 바세린 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에 올릴 때는 손으로 사용하면 반짝임과 밀착력이 높고 컬러의 느낌은 투명한 실버의 글리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약. 약간 사이버 느낌이 나서 베이스 컬러 위에 살짝 올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캔디케인 컬러는 데즐링 글리터로 일반적인 프레스드 타입의 글리터인데요. 핑크 브라운의 컬러감으로 쉬머리한 느낌의 글리터이고요. 실버 펄이 있어서 광택감과 함께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눈에 올릴 때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올리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프레스드 타입이다 보니 가루날림은 있으나 타사에 비해 적었습니다. 눈에 올렸을 때는 핑크의 느낌보다는 브라운 느낌이 더해지고 생각보다 실버펄이 살짝 강조되는 컬러감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매끈매끈한 습식 타입의 글리터예요 팔레트에서 볼 때는 코랄 컬러의 느낌이지만 컬러 테스트를 했을 때는 실버펄이 있어서 밝은 핑크 코랄의 실버 글리터 느낌이 나면서 바세린 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 위에 올릴 때는 손 또는 브러쉬 둘다 사용해도 밀착력이 높고요. 컬러는 컬러 테스트 때보다 코랄 느낌이 많이 나고 화사하면서 영롱하고 바세린 광으로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쁜 컬러입니다. 샤이닝 비즈 컬러는 프레스트 타입의 글리터인데요. 부드러운 밀키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시머리한 실버 펄이 있어서 촘촘한 광택감으로 은은한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샤이닝 비즈는 음영컬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고 웜톤분들을 사용하면 진짜 예쁜 컬러입니다 진저브레드 컬러는 프레스트 타입의 글리터고요 커피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자글자글한 실버 글리터가 있어서 광택감이 더해졌어요 손으로 바르기 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베이스 컬러감이 좀 많아서 음영 컬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은 컬러인데요 웜톤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정말 웨어러블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기본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컬러는 매끈매끈한 습식 타입의 글리터고요 붉은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자글자글한 핑크와 실버 글리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특히 핑크 글리터가 좀더 많이 들어가서 각도에 따라서 핑크 브라운의 컬러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눈에 올렸을 때도 핑크 글리터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눈에 올렸을 때는 과하지 않은 적절한 핑크 글리터의 느낌으로 과하지 않은 살짝 딥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은 컬러입니다. 마지막 레인디어 컬러는 가장 컬러감이 많고 시머리한 느낌의 프레스트 타입이에요. 브러쉬나 손 모두 사용해도 좋고요. 초코브라운 컬러에 실버 글리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잔잔한 핑크와 오팔 글리터가 꽉 차게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초코브라운 글리터 컬러가 아닌 각도에 따라서 핑크와 브라운이 오묘하게 느껴지는 컬러예요 더구나 잔잔한 글리터들과 실버 글리터가 꽉 차있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도 광택감이 많이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컬러감이 좀 딥하면서 광택감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면 좋은 컬러입니다. 전체적인 컬러의 발색은 영롱하면서 촉촉하고 광택감이 느껴지는 요런 느낌이에요. 신비로우면서 오묘하고 매력적인 메이크업을 난 연말에 연출하고 싶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는 팔레트예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도 있어서 팔레트의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제품은 보자마자 바로 겟했습니다. 손으로 올려 쓱 톡톡. 올려주기만 해도 영롱하면서 신비로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서 요즘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컬러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영롱해서 까마귀 분들과 저처럼 매트 타입의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자마자 바로 구매결제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지크의 홀리데이 컬렉션 섀도우 팔레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 빠이!